와 카메라 효과여 저고나느키가 되게 되는데. 점프. <웃음> 우와! 아, 좀안이 간다, 이키 간다. 오. 오! 역시 이승이야. 오이승이 오. 오, 오! 빨간머리 간다. 아이. 오야 이거 가는 이이이이이이이이 오어 뭐야 자 가실게요 <끝> 아불편 아. 아, <웃음> 귀여운데요 귀여워. 음, 귀여워. 귀을 머리, 귀여워. 아, 여 <첫> 버전이에요. <어이>. 오오오오잘 맞아 이들게잘 돌아가지 않았어 이때 바아섹스 다른 거더 다른 거더휙휙당당당당당당당당가서당당당당당당가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 <목> <목> <목> <목> <목> 왜? 와, 아이, 아이, 아이, 렉, 렉. 아, 아이예 렉이 없고 깜짝놀. 오오오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지금 나왔다. 이케아 이케아잖아, 이거! 섹시하네. <웃음> 아, 제발! 아, 왜? 음, 그거, 거의, 거의, 우리 찍은 거? 네. 끊겼어요. 통신이 너무 안좋데 어, 이거? 여 네. 뭐지? 의미심장한. 음. 음. 뭐지 에찾아 다녀 나니 뛰어 오야저잘랐다오 닦고 해야 돼또 파워에는 왜왜 파워에는 왜 이러고 이 뭐야 정원이 머리 떨어뜨리냐파워에이거 <목소리> 뭐야 정원이 야, 머리 떨어뜨려 살짝 여기가 여기 뭐야 손 뭐야 이거 든지진짜웃 아,